호란한 인기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3일, 5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연중 18번째 주이자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이후 셋째 주일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는 오늘을 어린이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방송 앞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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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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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의 연애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 총에 가득한 자는 복대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그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흥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해 행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연약한 것들을 사랑하신 주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죽게 나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급격히 변해가는 요즘의 때에 우리의 아둔한 머리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감히 짐작조차 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은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알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굳게 믿는 것은 주님께서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한 주께서 택하신 주의 자녀들을 한몸된 교회로 부르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변화하는 시기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그 사랑이 그리스도로 인한 것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다시 앞장설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준비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달콤한 꿀송이와 같이 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질 때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연하고 순하여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그리고 백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거시니라 다시 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2016년도 2월 7일에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목이 부자 청년 천국 보내기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 결론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였습니다. 세상에는 청부론도 있고 또 무슨 꼼수론도 있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단언했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고 계신다면 반만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은 누구를 부자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찾아온 청년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가 부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재물 때문에 그를 부자라고 판단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재물이 많다는 것은 그 청년의 외모일 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지요. 그 청년이 부자라는 것, 게다가도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러한 부자라는 것은 그의 재물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기 때문에, 식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가 넓고 명망이 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자라고 하신 이유는 그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무엇이든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물과는 사실 별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산상수원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신 것, 어린아이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언가도 할수 없는 자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자를 가리킵니다. 반대로 율법을 지키든 고행을 하든 그 청년처럼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수 있다고 라 자부하는 것이 부자이지요. 특별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란 나이가 몇살 이하라거나 체구가 어느 정도 된다거나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단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께 안수로 받으러 가려고 해도 혼자서는 안 되는 자들이 있지요. 이런 자들이 바로 예수께 올수 있고 예수의 기도도 받을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자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안으시고 그들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 청년이 아니고요. 이렇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가 못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재물을 버리자 라고 하거나 혹 스스로 가난하게 되자 하거나 하면 안 되겠는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오산입니다. 또 가난해야 하니까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자. 그것도 아닙니다. 적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접은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그들이 예수를 의지해야만 하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께 찾아와서 어떻게 천국을 가게 될수 있겠는가 요수를 찾거나 또 무슨 다른 숨겨진 자기가 할수 있는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조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한 가능성이 포기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 심지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마저도 내려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예수께 의지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을 나누는 경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위 꿈이라고 말합니다. 피터팬이라는 작품을 보시면 잘 설명이 되어 있지요. 피터팬 말고 그 다음 작품 후크라는 작품에서 말입니다. 피터팬이 어른이 되어서 결혼해서 살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이 영화에서 어른이 된 피터팬은 더 이상 날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팅커벨이 나와서 요정가루도 뿌려주고 주변 친구들이 그가 피터팬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데도 몸도 무겁거니와 도무지 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부족해서였겠습니까? 바로 꿈이었습니다. 사실 어른이란 보이는 것이 현실이 되어버린 존재입니다. 모든 일에 가능한 한 이해할 만한 법칙이 있고 순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지요. 그러나 그러한 틀에 갇힌 어른은 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또 언제 그것이 가능해졌습니까? 그가 그 모든 형식에서 벗어나서 꿈을 꿀 때였지요. 같은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누구는 날고 있다고 라 느끼고 누구는 높다고만 말합니다. 아이들은 날고 어른들은 땅을 밟고 서서 창공을 논하지요. 그렇다면 누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꿈꾸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꿈꾸겠습니까? 어른들이 할수 없는 일을, 감히 할수 없는 일을 꿈을 꾸고 있지요. 하늘을 나는 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꿈을 가진 자라면 최소한도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여야 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매우 철학적인 개념이지만 원래는 꽤 현실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먹고 살려면 일단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무슨 만난 것도 즐기고 무슨 멋진 것도 바라볼 여유가 생기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루 때거리를 걱정하고 있다면 인류의 구원 같은 것들 상상이라도 할수 있겠습니까? 자유롭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얼구매고 얼금, 있는 현실에서 동떨어졌다는 라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생각이나 관심만이라도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피터팬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언제 무슨 정치 걱정을 했습니까? 그에게 닥쳐오는 캡틴 쿡이나 악어의 공격 같은 것, 그에게는 그냥 장난이었을 뿐입니다. 어른들이란, 특히 부자들이란, 우리가 지금 관심하고 있는 이 현실, 실제의 삶,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하고, 성경의 표현들로 하자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에 몰입된 자들입니다. 그 속에서 자기의 노력을 따라서 어떻게든 더 많이 벌어보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 심지어 어떻게든 보람있는 일이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현실이란 어른들에게 삶의 무게입니다. 돈은 벌고 싶은데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는 상황이라거나 할까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그래서 무엇인가 애는 써봐야 하겠는데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움직여 나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율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우리가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만 놓고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이지 않아서 잠시 생각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는 지금 당장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교실과 더 넓은 교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주일학교가 다시 모이게 된다면 우리는 1.5m 간격을 띄우기 위해서 더 크고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학부모님들은 더 나은 시설과 환경, 더 많은 콘텐츠와 더 좋은 목표자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생각을 한낱 꿈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돈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걸 모으기 위한 사람이 부족하고 그걸 시작할 명분과 그걸 설명할 사람도 없지요. 어떻게 실현시켜 나가야 할지 방도도 없고 그걸 해나갈 조직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현실입니다. 부자 청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언가를 하려는 각오가 대단하지요? 십계명을 지키라 하니까 그 청년 대답이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할수 있는 것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날지 못하는 피터팬에게 다시 꿈을 꾸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 그의 현실, 그가 실생활 속에서 딛고 서 있는 그 기초, 그것을 벗으라라는 요구인 것입니다. 적어도 구원 문제에서만큼은 현실주의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그로하여금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수 있다고 라 생각하게 만드는 그의 재물 그로하여금 무슨 일인지 할수 있도록 그 일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는 그의 그 젊음 그것을 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놓으라라는 요구입니다. 천국 문제에서만큼은 다시 그가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조선이란 나라가 개국하들 때 이성계를 도와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정도돈이지요 그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계산 속에 놓고 움직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상을 뒤엎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바로 이방원이라는 인물의 등장입니다. 이방원을 정도전은 폭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한 사람 때문에 정도전이 스스로 계획했던 전체 역사의 진행이 왜곡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폭두가 왕이 되는 법입니다. 어린아이들이란 그러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어린아이들의 상상력이란 또한 그들이 가진 그 꿈이란 팝콘같이 럭비공 같기도 한 것입니다.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생각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무언가를 해서 쟁취되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 무엇을 팔아 무엇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 분명 남에게 인도되어 갔음에도 불구하고 환영받고 안수받는 바로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라그 생각. 십자가 앞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그가 복주심을 믿고 예수 공로 의지하여 빈손 들고 나아갑니다. 갑없이 와서 사서 먹으라 했으니 그 말만 믿고 가는 겁니다. 이 꿈에서 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을 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 우리도 그런 꿈을 꾸게 하시고 그들이 꿈꾸는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시 깨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각 가정에서 이 모범을 따라 예배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접 대면에서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스카이프를 통해서 만나 뵙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15시 30분입니다. 온라인 성경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5월 29일까지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영됩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낭독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실 분들을 아직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구역장님이나 전도사님 혹 저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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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